상위 1% 고수들의 데이트레이딩은 무엇이 다른가? 상위 1% 고수들의 데이트레이딩 10개명 1. 될성부른 종목에 붙어라 애초에 종목을 잘못 고르면 수익과는 멀어진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특히 데이트레이딩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가 성공 실패를 매우 크게 좌우한다. 이동 평균선으로 우선 종목을 걸러내고 캔들로 종목을 다시 걸러내되 캔들의 색상과 꼬리에 주목해라. 특히 수익은 꼬리가 좌우한다. 그리고 가능한 빨간 캔들을 사랑해라. 노다지 금맥은 여기서 쉽게 캘수 있다. 2. 시간대별 전략을 세워라. 아무데서나 삽질한다고 금 덩어리 찾을 수 없다. 금 나올 때를 집중해 팔아. 데이트레이더 황금 캐는 시간대는 따로 정해져 있다. 장시작 후 초반대를 공략하라. 이 시간대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다. 시장이 안정되기 전 주가 움직임이 크고 빠르게 움직여. 데이트레이더에게는 수익 확보의 최고의 시간대다. 아무 때나 벌쩍대지 마라. 데이트레이더 수익나는 시간대는 같기 다르다. 시간대별 수익의 차이를 알고 잘 응대해야 한다. 시간대별 전략을 잘 세울 때 데이트레이더는 최고의 수익이 가능하다. 3 시장에 끌려다니지 마라. 트레이더는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지혜로운 서핑을 즐겨라. 차 한잔하는 여유로 한 발자국만 물러서 시장을 보면 주식을 보는 눈이 길러진다. 시장을 예측하고 앞서가야 한다. 시장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장 위에 서서 여유로운 데이트레이딩 투자를 하라. 4. 미국 주가와 선물지수를 꼭 챙겨라. 글로벌 시대임을 잊지 마라. 우리 시장보다 글로벌 시장.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을 좌우한다.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데이트레이딩 성공하려면 글로벌, 특히 미국 등 경제 동향 파악부터 해라. 장이 시작되면 미국 주가지수 선물 동향부터 챙기는 것이 요령이다. 그들 이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에 전달되어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각국의 증시개장시간 등도 챙겨라. 미국 시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들의 시장의 움직임이 즉각 우리 시장에 반영된다. 주로 일본 니케이지수 중국상해 지수정도는 늘상 관심을 둬라. 이런 정보는 hts에서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다. 실시간 정보가 돈이다. 오 손실은 최소화시켜라. 데이트레이더가 손실은 일상생활이고 손절매는 밥 먹듯 해야 한다. 늘상적인 일임으로 자연스럽게 하재 큰 손실 처리를 피하고 어떻게든 조기에 작게 손실 처리하는 것이 요령이다. 조금 벌고 크게 당하는 것은 초짜나 하수나 하는 짓이다. 백기 드는 시기가 수익을 좌우한다. 포기할 때는 빨리 백기를 들어라. 다 썩어버리기 전에 빨리 잘라내라는 뜻이다. 데이트레이더는 늘 손절라인을 정해둬라. 늘 백기들 때와 청기들 때를 구별하고 몰타기 기법으로 손실을 대처하고 빠져나오는 기법을 익혀라. 세력이 의도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세력들은 인위적으로 지지점을 무너뜨려 거저 먹으려 한다. 거꾸로 이용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고수들의 영역이다. 그리고 수익보다는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많다. 그런 일안 당하려면 그런 종목들 거래를 피하면 된다. 트레이더는 종목별 투자 민감도. 즉, 평상시 그런 유의 종목들을 미리 파악해 거래를 하고 대응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주가가 내려도 올라도 나는 매일 40만원 번다는 최원철님이 쓰신 책을 읽고 나름 정리한 것입니다. 6.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을 세워라. 먹을 때는 찔끔 이를 땐 왕창 그러지 말고 기회가 잡히면 오직에 뽑으라는 소리이다. 즉,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워라. 데이트레이딩은 1% 정도도 큰 것이지만 추세적인 매매를 한다면 그날의 고점에서 매도하며 수익을 더 크게 챙길 수 있다. 물론 며칠을 가지고 스윙트레이딩을 할 때도 이익을 극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장중 이익 극대화 포인트는 추세선을 적극 활용하는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7. 위기일수록 과감해라. 우선 위기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먼저 파악해라 위기를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같을 것이므로 더 늦기 전 즉시 매도하여 현금화 시켜라. 당장 손실의 공포에 휩싸이겠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조금 있으면 주가는 더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며 들고 있으면서 들고 있는 되지 마라. 위기일수록 과감해라. 대신 곧 만회의 기회를 노려라. 판다는 것은 포기라는 뜻도 있지만 일보 후퇴후 재만회의 기회를 노리기 위함이다. 데이트레이더는 여우가 되어 시장과 춤을 추며 손실을 만회하고 막판 뒤집기 한판승을 노려야 한다. 트레이더여 시장의 흐름을 잘 타는 여우가 되라. 8. 투기적 거래를 피해라. 데이트레이딩은 무슨 전쟁하듯이 투기적으로 거래로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데이트레이딩도 정교한 투자기법이 통하고 분석적인 투자가 가능해 확률로 접근할 수 있다. 종목 또한 투기적 종목이나 즉흥적인 거래를 하려 하지 마라. 준비되지 않은 종목은 좋은 결과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고 애써 수익 내놓은 것도 다 한순간에 까먹을 수도 있다. 데이트레이딩 3년 귀머거리 3년을 기억해라. 한마디로 뉴스나 정보에 현혹되지 말라는 소리다. 갑자기 뜨는 정보. 금방 사고 빠지면 될 듯하지만 먼저 정보를 입수하고 탈기회만 노리는 세력이 어디나 득실대고 있다. 결국 그들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이 통하지 않고 심리만 통하는 종목은 거래하지 마라. 9. 시작과 끝을 조심해라. 투자에 성공하려면 관리가 성공 열쇠다. 시간관리, 마인드 관리 등 무엇이든 시작이 중요하듯 시작을 잘해내면 끝도 좋다. 데이트레이더는 처음에 거래에 신경 써라. 첫 거래부터 초치면 하루가 불편하다. 지나친 무리한 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데이트레이더는 처음은 매끈하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뱀꼬리처럼 매끈하게 나와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투자를 잘하라는 소리이다. 10. 과욕 필패, 무용 목패 시장과 맞서 싸우기 전 먼저 자신부터 이겨라. 자신을 모시기는 자,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주식 투자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데 결국 자신을 이기지 못해 실패한다는 소리다. 욕심을 줄이고 초보자는 사람만 남으면 성공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라. 그리고 방어가 최선의 공격임을 기억해라. 그러다 보면 수익은 남게 된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